웹 애플리케이션이 느려졌다면 개발자 도구의 퍼포먼스 탭을 실행합니다 레코드 버튼을 클릭한 후에 잠시 후에 스탑 버튼을 누르면 분석 정보가 떠요 만약 최상단의 붉은색 막대기가 이렇게 보인다면 심각하게 느린 구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하단에 선택된 구간에 대한 상세 정보가 보여요 서머리를 보니까 화면을 렌더링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렌더링을 줄이는 작업을 국리해야겠죠. 자, 이제 메인을 선택하면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오랜 시간 호출됐고, 그 함수가 매우 많은 렌더링을 유발시키면서 성능 저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자, 요약에서 파일명을 클릭하면요, 소스 탭에서 코드를 보여주고 행별로 소요된 시간도 보여줍니다. 대박이죠?